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지에 몰리면은 항상 하나 소리가 있죠. 어, 힘들 때 나오는 소리. 뭔 소리? 아이고 내 팔자야. 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웃음> 뭘 준비했을까요? 네. 팔자에 새겨진, 내 팔자에 새겨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살면서 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지, 이성인지, 아니면 가족의 어, 그런 거. 친구, 일거리 등등등. 어, 내게 살면서 떨어지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팔자에 새겨진 살면서 내게 떨어지지 않는 게 무엇인지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 내 팔자에 새겨진 어. 살면서 내게 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런지 어디 볼까요? 음 내게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와 여기는 그런 거 같아요. 뭐 뭐냐라고 하면은 무형의 재산 재산과 유형의 재산이 다 동시에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거.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 실질적으로 그 유형의 재산은, 뭐, 있잖아요. 돈, 어, 돈, 물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질 돈이 되는 것들. 요즘엔 뭐, 재테이크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어, 그런 걸 갖다가 유형의 재산이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는요, 가장 처음에 비춰지는 게, 무형의, 무형의 재산이라라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 어떠한, 그, 시련에 딱 닥쳤을 때도, 그거를 갖다가, 어, 그, 어떤 사람은 거기 포 빠져 가지고 제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 슬럼프를 갖다 딛고 빨리빨리 누구에 게나 슬럼프는 오는데 그 슬럼프를 얼마나 빨리 딛고 일어서냐. 그리고 어떻게 일어서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 슬럼프 없는 사람 있나? 없어요. 어, 슬럼프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슬럼프를 갖다가 빨리 어, 딛고 일어서는 게. 그리고 어떻게 어. 그냥 딛고 일어서긴 어, 어, 그 어, 딛고 일어서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그래도 살았으니까 가야지 아잉 아잉 아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응.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캔디처럼 간다라는 거야. 응. 참 좋은 재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음, 응. 그리고 또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기 목표가 확실하다라는 거야. 확실하고 뭔가 일단은 내가 마음 먹은 것이 있어. 그러면 일사천리. 어, 뭐 주저하고 뭐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어 이렇게 길이 쫙 있는데 여기 이제 가시덤불이 이렇게 이렇게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근데 살짝 이렇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 돌아가도 이렇게 가시덤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가다보면 찔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찔리면 아우 따가워 따가워 아우 따가워 아, 이딴 게 여기 왜 있어 아, 짜증나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우 착착 그래서 나이기를 쫙나의기를쭉 가는 거야. 어 멋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지. 음, 응. 그리고 그러걸 갖다가 그막막 막 징징거리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응.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어, 여유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고 뭐꼭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 내 목표를 하다, 항다 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뜻을 이루어요 가는 길이 어떠고 저떠고 할지 모르겠지만, 응, 어? 어, 어떠고 저떠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 뜻을 이룬다. 그게 여러분의 보이, 이 카드에 보이는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응.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 선생님, 두 번째 복도 있어요? 그럼요. 사람마다 이렇게 복에 있잖아. 제일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이 오복이라 그러죠? 어, 오복이 뭐야, 오복. 다섯 가지 복. 어, 떤 사람은 칠복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람은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오복이 뭐냐면은, 어, 부모복, 어, 서방복, 그러니까 배우자복, 배우자복, 자식복이지, 자식복. 그 다음에 제복 어, 그다음에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일단은 여러분들은 무형의 재산은 받고 태어났다라고 보죠. 어. 그다음에 남자복은 남자복은 음 있기는 있어요. 어 무슨 소리냐면은 남자복이 있는데 여러분이 더 잘났어. 음. 응. 남녀를 놓고 봤을 적에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만약에 이 카드를 남자가 뽑았다 그러면 처복이 있는 거고 어. 여자가 나보다 잘났어요 선생님 처복이 있다는데 저 결혼 뭐두 번이나 실패했거든요 그래도 두번다 본인보다 나을 수 있지 어. 실, 실패했다고 해서 어, 실패하고 또, 또 찾을 거 아니에요 뭐 결혼 안할 거야? 아니면 여친 안 생길 거야? 여친이 본인보다 낫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여자가 뽑았어 그러면은, 남친보다 본인이, 어, 더 낫다라는 거야. 어떠한 그 활동 면에서나, 음, 활동 면에서나, 적극적에서 적극성에서나, 그리고 목표를 갖다가 하나 딱 세우고, 추구해가 나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나, 어, 여러분들이 더 월등하다라는 거야. 월등까지라도 더 낫다. 음, 왜냐면 월등하다 그러면은, 남자 뽑으신 분들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더 나은 거 맞아요. 진취적이고 의리 있고 일단은 의리가 있다라고 봐요. 음. 그렇다고 매사에 긍정적이다. 여기는 카드 자체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에요. 우울하고 치밀한 게 하나도 안보여 어 이게 여러분의 에너지인 것 같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연애운 같은 건 어떠? 이성운은 어떠냐? 이성운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이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격이 좋을 것 같다고. 어, 여성분들이 성격이 좋아요. 이성운은 어 나쁘진 않아. 어뭐이성이 그렇게 뭐 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성운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꼬이는 이성들이 어. 어려운, 좀 핸들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꼬이는 게 아닌가? 음. 개성들이 너무 뚜렷할 수도 있고, 음. 왜냐면 여러분 성격이 어 저기 막 털털하잖아요. 어 긍정적이고 털털하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그, 이성들은 어떤 이성에 꼬이냐라고 하면 조금 깐깐하고, 조금 깐깐하고 예민한 사람이 꼬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어, 사랑의 상처를 조금 아를 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그게 여러분의 팔자에 새겨진, 에, 새겨진 그거 같아.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그런 것 같고, 어, 실망을 했다 하더라도,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넋두리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어. 실망을 했, 실망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지. 응,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겠다라고 봐요. 음, 응.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카드가. <웃음> 응, 이게 자꾸 뒤집어지니까, 얘기하다가. 응. 그래서, 남자복은, 어, 남자복은 이제 열로 났을 적에 한 60%? 어, 무형의 가치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는 8, 90% 굉장히 강해요. 어, 세상에 100%는 없어. 어, 100%는 신이지. 그러니까 80, 90%로 굉장히 높고 남자운은 한 60%. 어, 60%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주변에 그인 떡이 살짝 안 비춰지는 걸로 봐가지고는, 인떡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다. 본인이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서부터 열 가지? 음, 자수성가의 명이, 명이 아닌가 싶어요. 음, 자수성가의 명. 남,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음,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라고 봤을 적에 나중에는 괜찮아요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가지고 어, 여러분의 미래는 음 편안하다 라고 봐요 음 그렇게 보여 미래가 편안하다 그리고 내가 일이기 때문에 어 큰소리 빵빵 치면서 산다 큰소리 빵빵 치면서 살고 음, 지금 남자복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들어올 남자 괜찮은 남자 들어와요. 응. 그게 어, 뭐 당장이요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여러분의 팔자에 그 소울메이트 있잖아요. 소울메이트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이 들어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남자에 대해서 속을 썼고 왜냐하면은 이 어려, 깐깐하고 어려운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깐깐하고 어려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한 적이, 실망하고 그랬던 적이 많다라는 거지. 음.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지. 그냥 내가 과거를 갖다가 돌아보게 만든다? 그 과거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 나를 갖다가 조금 더, 어, 경고히 다져가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거는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어, 앞으로는 이르지 말아야겠다. 라는 어떠한, 음, 반성의 계기가 됐자 자기 반성 같은 거지. 근데 이 반성에 꼭 잘못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 발전하기 위한 반성이라 그래야 되나?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요, 어, 그냥 여러분이 입대껏 경험에 비추어 봤을 적에 너무, 그니까 예민하고 깐깐한 사람은 딱 보기에는 그제 그 카도남 까도남 그런 거 있잖아요. 매력은 있어요. 보기에는 매력은 있지만 가까이 곁에 두기에는 조금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하고 비슷한 스타일을 갖다가 찾게 된다라는 거지. 다음에 올 사람은 여러분하고 성품이 비슷해요. 성품이 비슷해가지고 어 그냥 우당탕탕, 우당탕탕 뭐그 뒤끝 없이 산다 그래야 되나? 뒤끝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 뒤끝없이 만난다 같이 술쫙 한잔 들이키기도 하고 음, 하... 이게 앞으로 만날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면 나들어고 어떻게 하... 참. 으흠 <웃음> 아 이거 어떻게 스킵할까요? 아, 요거 요거 요거 스킵할까? 아 진짜 어, 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남자 오는 여러분 남자분은 그런가 보다 어, 이 남자가 어, 저기 막 응, 떠나가네 왜 떠나가냐 라고 하면은 뭐 그냥 남자복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떠나가겠어요. 이거 이유는 거이뻔하지 어, 그런 이유로 떠나가요. 떠나간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한 번의 회의가 찾아온다. 카드상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연인복 어 이성우는 이성우. 남자가 봤을 때도 그렇고 여자가 봤을 때도 이성우는 조금 딸리는 게 아닌가 라고 싶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 같아 아이 그냥 어, 이성에 별로 그, 그 마음을 갖다가 기대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봐요 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게 연애를 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도 내게 없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 완전히 그 마음은 지을 수 없다라는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경험상 내가 이성운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그 이제 깐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겪기 때문에 털털한 사람을 만나봤는데도 털털한 사람 만나봤는데도 아 이게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 그냥 내 내 팔자에 이성우는 이런 건, 이런 건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서 놓아버리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어, 그런 거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나, 좀 달달한 연애? 어, 그래도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까지는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잖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어, 맞아요. 어, 어떤 기대나 꿈 같은 건 버리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나한테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남은 그 나의 그 생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나, 나한테 좋은 사람이 생기겠지라는 그 마음까지는 다 내려놓지 않고 그냥 어, 기다린다. 그그 그, 예, 이성우는 그렇게 나와요. 그냥 기다린다.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지만 내가 그 물질적인 거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 그냥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지 않고 나의 진정한 짝이 들어올 때까지.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은 아... 어, 친구나 이런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음, 내가 기분이 울적하고 그럴 때 같이 삼삼 모여서 술 마시고 놀 친구는 있다라고 봐요. 어, 뭐 그냥 막 진실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우스개소리하고어 실없는 농담하고 그냥 같이 모여서 어. 그냥 훌훌 스트레스를 풀만한 친구는 주변에 있다라고 보고, 음. 그 다음에 일거리는 아까 얘기했죠? 일복은 있고. 자. 그러면 은 가장 여기서 지금 없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 어. 어지간한 건다돼 있네. 사랑은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은, 항상 주변에 누가 있기는 있어요. 어. 누가 주변에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은, 어, 저기, 막 짝사랑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어 짝사랑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데, 그조차도 좀안 되는 것 같다. 일번 카드는, 음, 1번 카드는 그래요. 어 당장은 그렇지만, 여기 보실 적에 남자운이 그렇게 나쁘다고 나오진 않아. 근데, 여러분의 지금 짝사랑도 잘안 돼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애정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의기소침한 게 없지는 않다. 음, 그렇지만, 요게 한 텀이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음,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야. 남자 운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여러분의 팔자에 찍힌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밝고 명랑한 기운으로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확실해요. 보통 이렇게 카드가 나면 금전관리 잘안 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금전관리도 역시 좀 잘하는 것같아 저축성이 있다고 라 봐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딱 목표를 세운 거는 포기하지 않아. 지금 이성운에서도 지금 다안 되고 있지만 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에너지야. 당장은 이 이성훈은 안 돼요. 당장은 안돼 하지만 결국에는 된다고 라 봐요. 왜 그러냐면 이두 카드가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음, 결국은 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갖다가 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좋은 마인드로 사다 가다 보면은 언젠가 금전이면 금전 어 그리고 인복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그 진짜 마음을 갖다 확 터놓고 진짜 너는 나의 배프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그냥 살면서 꿀꿀할 적에 아이고 저기 막 뭐, 미경아 미경아 야저저 저 가서 술한잔 하자 뭐이 정도로 할 친구들은 주변에 있다라는 거지 많지는 않아요 어 그래도 서너 명 정도는 있다라고 봐. 어, 그런 친구들하고 평생 갈수 갈 있고 그 다음에 인연줄도 나쁘지 않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의 능력에 미치진 못하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어, 여러분들은 그 긍, 긍정적인 무형의 재산이 있다. 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고 있네요 네 1번 카드 리딩 죄송해요 내가 이거 인연운이 너무 안풀려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이거 바라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안풀려서 좀 어,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아 이거 미안해요 이거 내가 미안해서 될 거, 진짜 암튼 <웃음> 응 어. 자 1번 카드 리딩 내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팔자에 어. 새겨진 살면서 4개 어. 저기 막 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나라고 보면 어이고 여기는 음 여기는요 참 좋다 어, 뭐가 좋냐라고 하면 돈하고 사람이 안 떨어져요 음 어. 돈하고 사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내 인맥들 어~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어, 뭐~ 거리감이 생겼다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살다 보면 그게 다 풀려 어~ 풀리고 어~ 다시 풍족해진다 그래야 되나 음~ 음~ 그~ 평생 외롭진 않다라고 봐 어~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친구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떻게 친구가 없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어요. 어, 친구 딱두명 있나? 그것도 겨우 새겼지. 어, 이비, 이민을 두 차례 하니까 친구가 없더라고. 꼭 이민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막 옮겨도 아니고 그러면 친구 없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런데도 외로움을, 가끔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저 친구 없어요. 외로워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이, 친구들이요,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확이렇 트는 친구들 말고는 주변에 그냥 같이 술 마시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 많을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아니면, 가족, 가족하고 많이 어울릴 수도 있고. 암튼, 그래요. 음. 아, 일단은 그거는 하나는 되게 좋은데 음, 애정운이 살짝 떨어진다 라고 봐. 애정운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애정운에서 조금 밀리는데 음,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모든 걸다 가질 수 없다 그러잖아. 모든 걸다 가질 수 없다. 왜 항상 그, 그, 인연 자에서는, 어 실망감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지. 음, 세상에는요, 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 저기, 마, 여기는 인연 운이 그렇게 뭐, 막 완전히 나쁘다 그런 건 아니야. 그, 무슨 짓이냐면,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 뿌리지,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어막 내가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 막, 어, 허니 달링. 뭐 허니달링 알라비 맨날 알라비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응. 영화에서 보면 그 남자가 커피 아침에 모닝 커피 하고 이렇게 타가져갖고 이제 여자한테 탁 주면서 응. 음, 마시라고 탁 키스하고 깨워주고 이런 거는 솔직히 어 그,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남자복은 평범한 어, 평범 음, 보통 보통 정도로 된다라고 봐요. 음, 세상에 그런 그 스윗한 남자는 영화 속에서 나오고 어, 동화 속에서 나오고 현실 속에서 그게 나오면 엄두, 뭐가 돼 뭐가 되게 뭐가 돼? 국민 남편 되는 거지 등, 국민 남편 등극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튼 음 여러분들은 그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운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래도 좀 음, 평생 태어나서 비행기 한번 못 타본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봐 여행도 가끔씩 다니고 음,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어, 팔자 좋은데요 음, 그리고 남자가 어, 남자 이성 이 어, 저기, 막, 남자가 뽑았을 때, 그냥 이성으로 합시다. 이성 훈이 이성의 직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 음. 남자가 뽑았을 때도 내 여자의 그, 그, 스펙이나 경제 능력 같은 게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어. 왜냐면 이게 경중이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어, 좋아요. 그러면은, 뭐, 진짜 뭐, 내가 뭐, 뭐, 재벌 3세, 그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우리 시민이잖아. 어. 시민의 저, 그, 레벨에서 봤을 적에, 우리보다는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남, 저기, 연인의 직업도 괜찮다라고 봐요. 어, 복, 복이 있네. 그리고 음. 여러분들은 팔자가, 그,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제가요, 어, 남자가 잘안 붙어요. 여자가 잘안 붙어요. 그게 고민일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이, 이번 카드의 주인공의 고민은 이성, 이성운에 대한 고민이지, 딱히, 어, 딱히, 뭐, 금전적으로, 뭐, 어렵다던가, 그런 거는 크게 안 보인다라는 거야. 만약에 금전적으로 크게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좀, 그, 뭐지, 회복하는 게 남들보다는 그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 음. 그리고, 개, 저기, 막,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덕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니까, 러 부모가, 부모님이 막, 수윗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부모님의 지원이나 어떤 그치 부모님의 잘살수 있다라는 거지 뭐 선생님 그렇게 저희 부모님 잘 살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부모님이 그래도 나중에 나한테 뭐 하나하나는 물려줄 수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런 복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복 많네 어, 복이 많아요 복도 많고, 근데 문제는 그거지. 문제는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지. <웃음> 내 문제. <웃음> 왜내 문제냐라고 하면. 음. 왜내 문제냐면은 본인 자체가 어쩌면은 게 항상 여건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좋다 보니까 뭐에 그렇게 열심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야 저기 막 영어 좀 배워라 그러면은 어 알았어. 영어 배우면 좀 그렇게 좋대서 영어 좀 배워서 영어 배우는데 엄마 나저 저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아나 엄마 나 엄마가 배우래서 배우는 건데 죽어도 안는다든가. 어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죽어도 안 느니까 어떻게 돼? 어 흥미가 떨어지니까 어뭐 땡땡이 까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하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막 척박하고 막 내가 억척을 떠라야 되고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 뭐 이렇게 악착스러워, 억척스럽고 악착 같은 그런 건좀 떨어진다. 그리고 본인도 좀 운이 좋아 가지고 음, 본인 내 능력 보통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리를 얻잖아요. 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조금 쉽게 쉽게 얻어진다라고 봐. 음 남들에 비해서. 남들에 비해서. 직장운도 좋고. 어 그런 거 그런 거참 좋은 것 같아요. 단 하나. 단 하나. 단 하나 여러분한테 안 풀리는 게 있다면 어 이성운이 딱 하나가 안 풀린다라고 봐. 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하면 좀 기다려 봐요 음. 왜냐면은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솔직히 여러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 어. 여러분 눈높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이성이 여러분보다 좀 떨어져 직업적인 면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 면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음, 선생님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 어떤 거냐면 은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위자료를 뜯긴 사람도 있다는 라 거지 왜냐면 내가 형편이 더 좋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그래서 아 그거는 옛날 얘기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러고 사람들이 다제그 저기 막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좋아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의 저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음 여, 여, 여, 여자도 그렇잖아. 남자가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고 근사하면 누가 싫어해요. 남자도 똑같아. 음, 이쁘고, 날씬하고, 돈 많고, 성격 좋은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그쵸. 똑같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라는 그 마음들은 그렇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레벨을 맞추려면은 그것도 조금 힘들다,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음. 그니까, 어, 남자들이,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응,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연인이 되면 아 그래도 요거는 편안하겠구나라는 요런 계산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음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는 있어도 날라리는 아니다라는 거지 아 날라리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아예 남자복이, 이성복이 없지는 않다라고 했던 게, 비록 여러분보다 경제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처질 수는 있어도, 어, 그 사람들이 완전 쌩날라리는 아니다라는 거지. 쌩날라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등이나 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음. 그래도 나름, 음, 저기 막, 그 알뜰살뜰한 사람들이 모이, 어, 저 꼬여요. 어, 와, 저기 막, 그, 리딩에서 보면 진짜 이상한, 리딩에서 보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상한 인간들 되게 많잖아. 그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건 떨어질 수 있어도 사람은 착실하다라고 봐요. 음. 음. 딱 하나가 이성운이 안 풀리는구만. 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괜찮고. 경제적인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막 끝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막 그렇게 힘들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어 얻어지는 것들이 어 대부분이다라고 봐. 음. 나 그러니까 10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100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10개를 하, 얻기 위해서 7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지. 남보다 더 조금 했는데도 어 풍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내가 타고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음. 주변 사람들하고도 인간관계도 좋고 여기는 뭐 나쁠 게 없네 어, 주변 어, 주변 사람들하고도요 어, 굉장히 순탄하고 평탄한 관계를 유지한다? 음. 주변에서 평판도 좋고 어, 여러분 다 좋은데요? 음, 다 좋다 음. 근데 딱한 가지 어, 이성운이 살짝 떨어지는 거 외에는 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그 주변에서 어 소개팅으로 어,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 어, 지인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연인이 나타나겠다 음, 연인이 나타나겠다 이거 연애운 본거 아닌데 연애운이 결국은 나타나네 이번 어, 카드 뽑으신 분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번 카드 뽑으신 분이 팔자에 새겨진 것은 인복 어, 인복이 좋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 남보다 괜찮고 물질도 타고났고 다 좋네. 음. 그리고 내가 어 노력을 갖다가 열 개를 얻기 위해서 어 일곱 개만 해도 얻어지는 그런 행운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약간 이성운은 떨어질다. 이성운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그 사람이 뭐 레벨이 바안 좋고 그런 건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평탄한 라이프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이 갑작스럽게 여기서 연애운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웃음> 아는 사람 중 혹은 중매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봐 음, 중매나 아니면은 과거에 알던 사람 중에서 인연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음, 달달한 연애는 하겠다라고 봐요 네 2번 카드 뽑으신 분 음, 팔자에 새겨진 복 아주 좋고요 음, 내가 그 진짜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너무 많은 좋은 팔자를 타고났다라는 거죠. 네 2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팔자에 새겨진 음, 살면서 내게 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디 봅시다 내게 떨어지지 않는 거 어. 돈인지 이석이지 가족의 친구의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내 팔자에 새겨진 복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은 그래도 임, 그, 그런 그 복은 있어요 어떤 복이냐라고 하면은 절제절명의 순간에 다다랐을 적에 어, 진짜 그 막다른 길목에 있을 적에 어, 구사일생하는 그런 어 운이 있다라고 봐. 음,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 사람 죽을 한번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저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거는 빼 빼박 불가야.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그 그때 식 그때 누군가가 기적적으로 나를 갖다가 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의 팔자에 새겨진 어 저기 말이 저기 말 명이라는 거지 어 그걸 갖다가 이제 명리학에서는 암록이라 그래요 어 이렇게 숨겨진 그암 암흑 그그암 그러니까 숨겨진 곳에 로 어, 어, 어떤, 그, 저기, 뭐, 보탬이 되는 것들, 어, 종자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거 가다 압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음, 진짜, 내가 그런 사람, 그, 여,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부모 덕도 없지, 친구라고 새긴 게, 나 시기 질투해갖고 벼룩이 간을 내 먹지, 그치? 어, 그지 똥꼬, 어, 그지 똥꼬에서 콩나물 빼먹지. 내 내걸 뺏는다? 어, 그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막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 주인공이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막 어떤 도움들 뜻하지 않는 근데 굵직굵직한 도움이 생겨가지고 막 일어서는 케이스를 있잖아요. 어 그런 거. 내그 부모 덕도 없고 어, 형제 덕도 없고 친구 덕도 없는데 무슨 덕이 있다? 그런 어, 로. 어, 록들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야 그건 영화니까 굉장히 극적인 설정에서 그렇게 된거지 그렇지만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그러,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적에 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음, 하늘에서 내려준 것은 무엇이냐? 와 마르지 않는 열정? 어, 무형의 무형의 재물이지. 어, 침착하면서도 마르지 않는 어, 열정.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그런 거 있어. 요 일만 잔뜩 버리고 일만 잔뜩 버리고 내 정작 내 손에는 땡전 한푼 안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한만큼 걷어들인다라고 봐. 음. 그니까, 추진력도 있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기술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타고났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이성훈도, 어, 괜찮다. 이성훈도 괜찮은데, 문제는, 만약에 이거를 뽑으신 분이 여성분이다라고 하면요. 남성분이 되게, 어, 저기, 막, 박력있고 남자다운 부면도 있지만, 어, 자기를 갖다가 다 따라와줘야 돼요.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 조금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 어, 이성우는 그래. 만약에 이걸 갖다가 뽑으신 여성분들이라면, 여성분들은 사회적인 면에서 남성을 능가할 만큼의 파워풀한 능력을 가졌지만, 내, 내 남자가 조금... 어, 그래. 내 남자도 능력은 좋아요. 능력은 좋지만 성격만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아니한가?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100% 다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여러분들의 이성만큼의 그런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성은 만약에 말을 갖다 들어 내 따라주지 않으면 어, 잠수부 잠수쟁이 어, 그이는 잠수쟁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말을 안해 그 연락이 잘안 돼요 어, 연락이 잘안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나쁘지 않다 음, 다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간혹가다 어, 내 남자는 바람둥이 그럴 수도 있고 음, 간혹가다 어,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나쁜 어, 남자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 어, 캐릭터가 세고 막 이런 수는 있어요. 캐릭터가 세고 그럴 수는 있더라도 어, 그리고. 그런 거지. 뭐 결론이 잘 나지 않는다. 항상 아쉬운 선에서 그친다. 어 그런 거는 있어. 왜냐하면 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도 내 마음에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의 남자는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 조금... 자기 위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뭐그 모든 거를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음, 그거 하나는 단점이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음, 그것도 그거 갖고 싸우기도 뭐해. 상대방의 성격, 여러분도 한 성격 하는데 음, 여러분도 한 성격 하는데 상대방도 한 성격 하는 건가? 아닌가?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음. 잘못 봤네요. 음, 죄송합니다. <웃음> 내가 이게 여왕으로 봤어. 이제 아, 보니까 여왕의 왕이었네.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의 남자가 산성격 한다라고, 막. 어, 여러분들은 그냥 잘 따라가 주는 것 같아. 어, 잘 따라가 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잘 따라가 주고, 그러면 말이 조금 바뀌는데, 어, 잘 따라가. 난 이거여갖고 막상 막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거는 있어. 음, 음 저기, 막,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나를 갖다가 자기가 이래서 내가 이랬잖아. <웃음> 뭐 그런 거? 어, 네가 그런 네가 그따위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음, 그 자기가 이래서 내가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잖아. 내가 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걸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어 그래도 뭐 사이가 좋지 않을까? 어, 사이가 좋다라고 봐요. 어, 사이가 좋다. 어 그러나 중간에 한 번쯤은 그거 있잖아요. 그그 그 시기를 탄다 그래야 되나? 어 시기를 탄다. 그 명리학적으로는 뭐냐면은 액땜 같은 게 있어. 액땜이란 뭐냐? 그그 그, 그, 남녀 사이가 너무 뜨거우면은, 중간에 시기하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정에 평지풍파가 한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평지풍파가 한번 일어난다. 어, 그런 운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뭐, 혼인을 늦게 하면은, 이거는, 어, 넘어가요. 어, 혼인을 너무 일찍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혼인을 일찍 하면은, 만약에 그 평지풍파를 못, 어, 못 이겨내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음. 그 여러분들은 살면서 남자복은 있어요. 어, 남자는 끊이지 않아. 어, 남자는 끊이지 않는데 남자들이 하나같이 개성이 강하다라고 봐요. 개성이 강하고 만약에 결혼을 일찍하게 되면 어, 한 번에. 어, 풍파는, 한두 번의 풍파는 있겠다. 네, 한두 번의 풍파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 풍파를 갖다가 넘기지 못하게 되면, 나, 어, 남자가 바뀌는 일이 생기겠지? 음. 근데 만약에 그 풍파를 넘기게 되면, 어, 계속 갈수 있다라고는 봐요. 어, 그런, 근데 만약에 시집을 늦게 가게 되면, 어, 그 면할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집을 늦게 가면 된다. 음. 그그 그 저기 막 뭐, 선생님 저는요 제남자가 항상 바람을 폈어요라고 그럴 수도 있어. 어, 왜 그냐면은 남자들이 그래도 나름 다 괜찮지 않은가? 게한 어, 남자복은 있어요. 꼬이는 남자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어, 자기 직업 확실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 인기남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항상 그 뭐지? 그 주변에 이 사람을 갖다가 어, 노리는 인간들이 이, 노, 노리는 인간들이 각도 많아 가지고 좀 속은 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항상 여러분들한테 음, 적을 수 있어요. 그게 저기고. 그렇지만 남자 복은 많아요. 어, 남자가 뽑았으면 이성복이 좋은 거지. 왜냐면 다들 괜찮아. 어. 어디 봅시다. 좀 당황했어. 당황했어. <웃음> 자그러구요 어디 봅시다. 음 금전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금전이 없다가도 어 금전이 없다가도 생긴다. 어 금전이 없다가도 생기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금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은데, 음 내가 솔직히 그런 것 같아 아예. 없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어잘 아, 본인이 잘안 해서 금전이 안 모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은 되지 않을까 어, 금전운도 그렇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카드에서 일시적으로 주머니가 비는 상황은 있어도 어, 비는 상황이 있어도. 좀 하면 다시 차 들어온다라고 나와. 음 그래서 그래요. 어. 자 그리고 본인이 작심삼일만 되지 않으면 어 본인이 뭔가를 갖다가 딱히 목적이 별로 없다라고 봐. 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안 고이는 것 뿐이지. 본인이 움직이면 돈이 고여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본인이 왜안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은 팔자에 남자들이 다 괜찮아요. 이거 여자가 뽑았으면, 음 만약에 이걸 남자가 뽑았으면은 내 자신이 괜찮다는 뜻이야. 어, 괜찮고 본인이 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여자가 뽑았다라고 하면. 어 굳이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나를 주변에서 먹여 살려 주는 게 아닌가. 어 먹어 그러니까 내가 간간히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어. 왜냐면은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 주니까 내가 이제 간간히 먹여 살내 내 것만 먹고 사는 거지. 음. 그럼 그런 복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무슨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음. 어디 봅시다. 그래도 팔자는 나쁜 팔자 아니네. 어, 나쁜 팔자 아니에요. 남 남자 남자 보기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나, 바람 안 피는 남자 있나 한번 찾아봐요 주변에. 바람 안 피는 남자 거의 없어. 그러고 바람 안 피는 남자 이렇게 주변에 봐봐요. 어 저기만 뭐, 어떤가. 음. 아, 뺏거나 뺏기거나야. 바람 안 피는 남자들은 뺏겨. 바람 피는 여, 남자들은 뺏어와. <웃음>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 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내가 일을 갖다 크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잘 먹여 살려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팔자가 나쁜 팔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나, 남자 문제다라고 하면은 어,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순풍의 독까지는 아니어도 순풍의 돛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불안불안하면서 잘 간다라고 봐. 가라앉지 않고 가라앉는 배들도 너무너무 많아. 멀쩡해 보이다가 그냥 가라앉는 배들도 많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불안불안하면서도 잘 간다. 그, 자전거, 이렇게, 애들 처음 배울 때 보면은, 어, 막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지고 계속 가는 애들 있잖아요. 딱 여기가 그래. 어,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간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넘어질 것 같으면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누가 옆에서 잡아주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본인은, 어, 본인은 딱히 만족을 하지 않을, 어 만족하지 않아. 어, 본인은 딱히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늘이 다 살게끔 해놨다라는 거지, 다 살게끔 해놨다라는 거예요. 본인 저기 막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라고 하면은. 앞으로 선생님 저는요 남자들이요 자꾸요 어, 양다리를 걸치고요 자꾸 바람을 펴요 라고 하면 한동안 그거는 계속 갈 거예요 음, 한동 그러니까 그, 그, 그런 그그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요 조금만 기다려요 음왜 그래요 라고 하면요 남자복은 타고났다라고 봐 어, 바람을 피는 건 잘나, 잘난 남자여서 그래 잘나서 어 저기 막 정말 어 저기 막 진짜 바람 안 피는 사람은 몇안 돼요. 어, 남자들이 다 괜찮다라고 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앞으로 게, 게, 여러분들은 팔자상 남자들의 직업이 다 괜찮으니까 늦게 만나 늦게 만나는 남자. 늦게 만나는 여자 아니면 늦게 만나는 남자가 마지막 사람이 될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봐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저기 막그 좋은 좋은 사람이 나타나. 뭐 어떤 좋은 사람? 왜냐하면 좀 자리도 잡히고. 어. 여기 나오잖아.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 좋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실망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라. 삐걱삐걱 하면서도 다 간다. 여러분은 배우자 복이 있다 없다? 어, 있는 거예요. 어, 비록 속을 세상에 속 하나 안 썩고 가는 사람 없어. 어느 집안 다봐 봐요. 어, 저기막 우리 집안서부터 다봐 봐. 우리 집안서부터 속안썩안 안 썩이는 가정이 있나. 똑같아요. 어느 가정이든 다 속속 간다. 그러면은 그 뭐다? 다도진개진이다 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간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음, 도진개진이라도 뭐다? 남자들이 능력, 이성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게 하늘이 내려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여러분들은 딱히 그, 그게 그 없어. 악작같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음, 악작같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묻어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악작 같은 게 없어서 묻어가야 되는데, 묻어갈 데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은 묻어갈 데가 있다니까? 응. 음.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서 내린 복이라라는 거야. 팔자, 팔자 어떻다? 어, 나쁘지. 괜찮다. 이건 괜찮은 거야. 음. 묻어갈 데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재미로 보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고 묻어갈 때 있다고 너무 안심해가지고 니나노 하지 마시고 남자 잘 찾아봐요 좋은 남자 걸려요 음, 직업도 탄탄하고 남자 그 사고방식 반듯한 사람 음, 음, 생겨 좀 말하는 게 약간 인정머리는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차,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봐 음, 그러니까 잘 골라봐요 여러분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네, 4번 카드. 아니, 내가 오늘 리딩이 왜 이렇게, 리딩 하다가 중간중간에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침에 카메라를 켜가지고 지금 오후가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못 끝났어요. 중간중간 일 보고 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가 나오네. 네, 어디 봅시다. 내 네, 살면서, 아니, 팔자에, 어, 팔자에 찍힌, 어, 팔자에 새겨진, 어, 살면서 내게 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나. 어디 봅시다. 음. 여기는요 살면서 그런 것같아 사랑은 떨어져요 사랑은 떨어지고 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돈은 안 떨어지겠다 싶어 어, 사랑은 떨어져 나가 왜 떨어져 나가냐 라고 하면은 돈은 안 떨어지겠다. 어, 이게 남자, 만약에 이게 남자가 뽑았을 적에, 여자가 뽑았을 적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은 사랑은 받지 못해도, 어, 사랑은 받지 못해도. 음, 아 이거는 좀 내가 좀 그렇다. 4번은. 왜요? 그러면, 아 이거 팩폭을 해야 되나?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참... 만약에 이미 이게 지나간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앞으로 펼쳐질 거라면 그렇잖아요. 음, 뭔데요 라고 하면 와 진짜 이거 어떡 하면 좋지 내 남자가 한 번은 나를 떠나간다 라는 거죠. 음, 한 번은 나를 떠나갔다가 돌아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독수공방을 할수 있겠다.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음. 이 남자가 한 번은 떠나간다, 음. 그래서 뭐, 어떻게, 옛날 같았으면 이거는 그런 거지, 어. 내가 이제 뭐, 대가집 그, 안방만이면은, 남, 남편이 그냥, 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조강지처가 쫙 있으면은, 이제 첩들이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첩 들끼리 막 싸우잖아. 어.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남자가 나, 늙어서 남는 게 누구하고 남아요 어. 조강지처하고 남잖아. 어. 그런 것처럼 중간에 한 번에 그러한 걸어다가 맞을 수도 있다. 100%는 아니에요. 100%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고 사나? 그렇게 하고 살것 같으면 헤어지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응. 어. 자, 이 자꾸 이카드가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막 이렇게 있다가도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면 내가 그런데 자꾸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진짜 미치겠네. 어, 미치겠다. 음. 막막 막 진짜 숨어 버리고 싶어. <웃음>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음. 그래도 어 그, 그, 그래서 그막 그래도 이게 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어다 내줘야 되지만 나중에는 다시 다 돌아온다. 어. 그 전에 그 김혜수 나왔던 거사모곡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나 모르겠어요. 음그 대감 마님이 기, 그 기집종을 건드려 갖고 애를 낳잖아. 그니까 기집종이 죽으면서 내 아들과 마님의 아들을 갖다가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어. 근데 바꿨는데. 이 저기 뭐야 마님의 아들이 굉장히 만님의 어, 아들이 종으로 살게 되고 종의 아들이 이제, 마, 이제 도련님이 된 거지 그렇지만 결국은 사필귀정이라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딱이 카드가 바로 그건 것 같아 내가 내 자리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리를 다시 되찾는다 음, 그런 내, 내용이 내포돼 있다라는 거지 근데 헤어졌는데 무슨 수로 헤어졌어요 그 사람하고 근데 어떻게 내, 내 자리를 찾아요라고 하면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이 사람하고 헤어졌을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 그니까 말년에 가가지고 다시 다 돌아온다라는 거지. 응. 지금은 당장은 내가 이루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저게 했을지 몰라도, 내 팔자상, 말년에는 이게 다시 다, 복으로 돌아와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말년복, 응? 그니까, 청년계는 그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태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집이 되게 잘 살았대.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도 잘 살았대 근데 내 기억엔 우리 집은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 서너 살을 했을 때부터 우리 집이 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내가 뭔가를 갖다가 알기 시작하고 어 물질이 좋다는 걸 갖다가 조금씩 피부를 느낄 때쯤에 우리 집은 가난해진 거잖아요 그래갖고 청년기나 이런 데 되게 가난하게 해서 자수성가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막그 저기 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출생의 비밀 짠뭐 이러면서 막 뭔가 나한테 복이 막 느껴서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에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게 아니,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어, 괜찮았다란 말이야 괜찮았지만 나중에 어떠한 오해나 갈등이나 뭐런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원치 않게 내내내 내, 내내 수중에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간다. 그리고 내가 뭘 해도. 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내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아니까 여기서 조금 있다가 옮기고 저기서 조금 있다가 옮기고 왜냐면은 나의 가치, 열심히 해도 내가 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라고 봐요. 음. 이 지금 이 카드 뽑으신 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크라이막스에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고 힘들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저 뭐지 융화시키는 어떤 삶의 그 그게 시간도 있잖아요. 내가 시간 조정 인간관계 조정 일자리 조정 내그 지친 피, 내 몸도 갖다가 이렇게 어좀 이렇게 하면서부터 어떠한 삶의 지혜와 노하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씩 하나 둘씩 하나 둘씩 펴나가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가씩 하나씩, 하나씩 펴 나간다. 그러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간다라고 봐요. 응. 어. 그러니까 막 순풍에 돕당 것과처럼 슝슝 나가지는 못해. 어. 힘들고 내가 인고의 세월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갖다가 견딤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럴 그~ 지금 첫 선생님처럼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요 축복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고 눈앞이 깜깜해요 그러시는 분들이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중에서 되게 많을 것같아 음, 그러나, 그거를 견뎌냈을 적에, 음, 그것을 견뎌내면, 좋은 것이 되돌아오겠다, 응, 음, 좋은 것이 되돌아오겠다, 라고 봐요. 음,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 누가 무슨 조언을 갖다 해주고, 뭐, 어떠고 저쩌고 좋은 게 들어와도, 하, 이런, 이런 거지. 너무 막연한 거야. 지금 당장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 주변에서 나등 뚜둥 젖겨주면서, 어, 열심히 살아, 잘될 거야, 해라 해준대. 그 개난 소리 같고, 어, 내 귀엔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럴 수 있어요. 음, 지금은 그래. 무슨,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다 개소리 같고 옆에서 월월 짓는 것 같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음, 시기상 그래. 음. 그렇지만, 달도 참은 기운다라 그러잖아. 영원한 불행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다라는 거야. 음. 여러분의 지금 처한 이 상황은 그저 그 인생이라는 긴나긴 그 여전 속에서 하나의 공간을 갖다가 메꾸고 있는데 이하나이 공간이 나한테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나타날 거예요. 음. 그게 누구냐 라고 하면 어, 여러분을 갖다 손을 잡고 따라와, 어, 하고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갈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음, 같이 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팔자가 이게, 그, 이게 초년, 초년, 중년이 그렇게 좋은 팔자는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가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떠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 왜냐면요. 이렇게 매도 맞으면 맷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 맷집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에 쓴 잔을 갖다가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이쓴것 속에서 단맛을 찾아낸다 그래야 되나? 쓰, 쓴 쓴게 쓴맛이 확 지나고 나면 혀끝이 달아요. 어, 그거는 쓴 거를 갖다가 먹어 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야. 음. 쓸 것을 갖다 느낄 수 있는, 어,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얻는다. 삶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초중년까지는 조금 힘들다. 음, 힘들고 기운도 빠지고 그렇지만은 음, 그렇지만은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잘 저기만 핸드하는 노하우가 생겨서 어, 나중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닌가 어, 전화위복이 된다라고 봐요 점점 일은 앞으로 잘 풀려나갈 것이다 음, 그러니까 기운을 조금 내라 어, 그 저기 막 그런 거 있어 아무리 봐도 이거 이거 뭐, 보여요? 여러분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텐소도 음. 거반거반 다 끝나간다. 고통은 다 끝나. 지금은 짜증스럽고 힘들지만 짜증스럽고 힘들어서 한 발도 못 나갈 것 같지만 결국은 어, 결국은 어, 저기 말 제대로 다 풀려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음. 다 풀려 나갈 것이고 무엇이 풀려 나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인간으로 받은 고통이나 이런 것들 어, 인, 인간으로 받은 고통, 괴로움, 배신, 배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만간에 다 해결이 날 것이다. 어, 그것, 그것이 해결이 나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 조금 편해질 것이다. 즐겁게 여러분들이 즐겁게 산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내 팔자에 새겨진 것은 초 초중년에는 힘들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고 조금 노련해진다 그래야 되나? 음. 과거에 그 내가 잃어버렸던 거, 힘든 거,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다시 다 되, 되찾게 된다라고 봐요. 음. 음, 그리고, 여러, 이게 지금, 선생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이게 사랑과 배신,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해결을 하고, 여, 여러분들이 그, 그 문제로부터 인해서 자유로워지겠다. 비록 여러분들이, 음, 비록 여러분들이, 그 주변 사람들하고 좀좀 좀 자유롭게, 신나게,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 재밌게 지내는 것 같고, 이제는 그런 것 같아.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인생을 갖다가 내가 개척해나가서 내 인생을 갖다내 스스로 즐겁게 만든다라고 봐요. 그게 여러분의, 어 저기 막, 그... 팔자에 새겨진, 응, 나의 운명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다? 해피엔딩이다. 라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오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남자를 희롱하게 될 수도 있어. 그 희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면은,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남자에 의해서 끌려다녔다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남자를 갖다가 끌었다 놨다 하는 어떠한, 어, 요요, 요요함, 어, 요요, 요요함? 요요함? 아니면은 그 뭐지? 노련함? 아니면은 뭐지? 그 밀당 잘하는 거. 어. 노련함. 어.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인생에 즐겁게 살겠다. 인생에 즐겁게 살겠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에 중간에 건강검진을 갖다가 꼬박꼬박 해라. 어. 중간에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해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스트레스성으로, 어, 스트레스성으로 건강을 한번을 어, 이룰 수 있다. 근데 그게 뭐 치명적인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꼬박꼬박 하면은요, 어, 그냥 약 먹고 어쩌고 조금 쉬고 그러면 나을 수 있다라고 봐. 근데 만약에 그거 갖다가 지나치게 되면은 어, 안 좋다라는 거지. 그걸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치 몸에 칼을 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몸에 조금 이상이 왔을 때 병을 원 찾아가라.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내가 병을 갖다가 완쾌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냥 내가 고달프고 막 이러니까 병원도 안 가고 되겠지 하고서 그 주먹구구 식으로 미루다가 보면은 어 몸에 칼을 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금만 아파도 병행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라. 그리고 말년이 즐겁다. 말년까지가 아니라도 어40 넘어가면서부터 점차점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갖다가 설계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도래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라고. 봐요. 네 4번 카드 네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